대구에 계속되는 재개발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엎어지는 사례들도 있지만 도시계획상 재개발을 또 활성화한다는 얘기들도 많고요. 뭐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전국적으로 대구에 가장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개발은 될것 같고요. 재개발 때문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돈을 더 받기 위함이죠. 그리고 지금은 주변에 아니, 알려졌기 때문에 보상각이 많이 높아도 좋습니다. 근데 재개발 문제에서 중요한 건 계약서죠. 동의서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대부분 이게 동의서인지 계약서인지 모르고 적어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약서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뭐든지 적기 전에 확인하시고 알아보셔야 되는데 적어놓고는 뭐 동의를 해주는 것까지 관계없는데 동의서라고 했는데 금액이 들어가 있다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은 동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의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동의서 자체에 뭐 금액이 들어가 있다 금액이 들어가 있는 자체는요 동의서라고 할 수가 없고 무조건 계약서라고 해야 되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가계약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가계약이라 고 하는건 없습니다 거래되는 금액 들어가고, 약금 들어가며, 그게 계약서지, 가계약이라 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동의서인 줄 알고 뭐 적어줬는데 계약서더라. 마찬가지 우리가 동의서라고 하면. 동의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의만 해야 동의서입니다. 계약서에는 금액이 명시되며 모든 게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동의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어요 동의서가 뭐 50% 다 80% 다 90% 다 그에 대해서 는 관계가 없는데 계약서에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금액이 명시가 되면 무조건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계약서와 동의서는 헷갈리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동의서까지는 관계가 없지만 계약서를 적어주는 순간 공미수까지는 얼마든지 적어들이되 계약서를 적으실 때는 무조건 하고 기본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계약서에 뭐 사인을 하거나 어느 정도 뭐 금액을 얘기해서 도장을 찍으면 그 순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전화 오는 분들 중에 금액 무설 금지 흑약조항을 작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사실 뭐 <웃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금액을 루스를 하지 말하는 것이지 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가장 친분이 있는 분들 몇몇 정도는 마 정도 금액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부르면 부르는 대로, 뭐, 돈을 다 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세가 600만원이다. 그러면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서는 1 0만원1 0만원 이상씩 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가 오시갖고, 어, 음정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상금이 요렇게 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맞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감정평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싶으면 감정평가 금액을 뭐 얘기하고 감정을 했는데 시세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게 먹히면 그렇게 보상을 해주고 맙니다 굳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마찬가지 이런 것도 사업인데 사업 금액을 줄이는 게 맞지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뭐 지식이 있고 좀 안다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보상금을 주더라도 굳이 얘기를 해보고 잘모르는 사람한테 굳이 많은 금액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작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전화 왔는 분들 중에서는 뭐 내가 뭐 금액을 너무 적게 받아다 이 받아 속이 상해서 전화했다 그럼 뭐 속이 상하고 말고 없고요 계약서는 적는 순간 끝납니다 그리고 뭐 항상 얘기드렸다시피 계약서와 동의서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동의서는 말 그대로 동의만 하는 거고 계약서 자체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게 계약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금액이 들어간다면 아 이게 계약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 계약서다 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어떤 분들은 전화 오셔 갖고 제가 캡처된 사진을 한번 보내 보세요. 계속 확인을 해 보면 사실 그게 계약서에 날짜가 안 적혀져 있습니다. 금액은 공시가 되어 있는데 계약금 지불하는 날짜 그리고 뭐 중도금 지급 하는 날짜 뭐 이런 분들이 안 적혀져 있는 계약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적어 주실 때는 무조건 하고 계약금이 들어가 있는 날짜와 중도금이 들어가 있는 날짜, 상금이 들어가 있는 날짜까지 명시를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적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뭐 동의서까지는 관계가 없지만은 뭐 계약서를 적음에 있어서 사실 날짜가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어느 전 어느 천년에 될지 모릅니다.그렇다 보면 이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바로 진행이 안 되거나 그렇다 보면 결국은 다른 시행사한테 다시 그걸 팔아넘기는 사례도 예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뭐 계약금 마찬가지 지금 날짜와 동의서에 대한 동의가 아닌 계약서 아니 계약서 뭐 아니면은 뭐 가계 가계약서 뭐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가 계약금 뭐 이런 개념도 없고 계약금 자체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고 계약서 라고 보시면 되지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요날짜가 명시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누설 금지조항 이런것 같은 경우도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를 받는지도 확인을 해야 사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물론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분들은 뭐 적은 금액을 보상받은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받은 분들도 있고 뭐 조건과 위치가 월등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실 금액을 더 많이 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아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 왜 동의서는 말 그대로 동의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하고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뭐 지금 재개발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뭐 지주택도 있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재개발도 있지만은 동의서는 얼마든지 관계는 없다. 대신 계약금이 들어가는 동의서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재개발로 뭐평생에대구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재개발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왕이면 많이 받으면 좋겠죠 아무튼 재개발 때문에 문의가 계속해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재개발 뭐 보상금을 많이 받겠다 적게 받겠다 그런 생각을 되는게 맞지 않을까 너무 기분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